자 간다이 봐봐봐 이거 <웃음> 글로 끼치마제 싹빡 49만 2천에쫙다 98만 4죠 하이, 쿠 반갑습니다. 태양신, 프레이. 이자석이 원초의 마신에서도 좋다더라. 소문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마가 장난 아니네요. 특히 원초의 마신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범위 계정이랑 제 계정으로 해서 원초의 마신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쓰길래 좋은 건데요? 이렇게 좀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궁금증 해소시켜 드릴게요. 자, 두 개의 덱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쪽 덱은 안멜의 아서 쓰고 있고요 한쪽 덱은 프레이에 다이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덱에서 기존 우리 그두 파티에서 앞멜 자리에 프레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프레이가 왜 좋냐면 온천에 마시는 브레이크가 있잖아 그래서 아무리 센 궁을 때려도 팍 브레이크 막혀. 3패 때. 근데 플레이 궁은 뭐냐? 쩍! 크덩! 쩍! 크덩! 들어가거든. 이게 거의 <웃음> 보시면 알 거야. 볼만 합니다. 그래서 덱은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사실 공격력 음식 따위. 원래 우리 서로 안 먹고 가거든요. 안 먹고 가도 다 투대표입니다. 근데 어, 영상비를 위해서 조금 더 그래도 공격력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전도 하느라 혹은 뭐 뽑기 뭐싼 맛에 했다가 브레이 뜨신 분들도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일단은 쓰레기 카드를 버려야 되겠죠. 제가 지금 두 개의 계정을 다 컨트롤하는 중이라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 블리츠 차지. 저거, 저, 저거 툭 쓰레기 카드야. 쓰레 카드. 쓰레기 카드. 앞면에 전체 기 쓰레기 카드. 착. 아, 전체 쓰레기 카드. 봉돌리고 있고. 차르락 버리고. 자, 쓰레기 치고는 그래도 딜을 박으면서 버립니다. 56,000 56 정도 딜을 박았고요. 자, 랭업이 떠줘야 되겠죠. 랭업이 안 떴습니다. 서로 이제 이모티콘. <웃음> 아, 없다. 아, 아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랭업이 떠도 세턴째 랭업하고 서로 뺑뺑뺑 그게 더 효율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왜 효율이 더 좋냐면, 아서 버프가 마지막 방까지, 3패까지 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일단 패가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도록 하고요 요렇게 쓰레기, 쓰레기 가득, 수... 아! 그리고 브레이의 또 장점. 또 다른 장점, 뭐냐. 자, 온천의 마씨 2패 넘어갔을 때, 처음에 마가 근거리 공격이 면역이죠. 무적이죠 근거리 공격이 안들어가죠 그래서 안멜로는 딜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앤의 크레이지 러시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프레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레이의 레인 오브 블레이드 절삭기가 원거리 공격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다. 야, 뭐야. 이 랭업 안뜨나 이거 <웃음> 뭐 이러냐? 자, 랭업비 아, 안 떴어요. 예. 이게 참영상각이란게 이런 데서 또 아름다운 영상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랭업 없이 두드려 배 보겠습니다 랭업 없을 때도 없는 대로 우리는 이가 없으면 뭐로 씹는다 잇몸으로 씹는다 야 씹어버려 아휴 아 아휴 아휴 아휴 아하면아아 아휴 야아 지금 뭐 랭업도안 되고 버프도 없고 해가지고 정말 뭐 정말 그렇긴 한데 자 보자 척척척척척 씹만나오지 그래도 봤나 지금 아무것도 안 맞아. 자, 지금, 어, 여러분, 삼성 나중에 싹좀 구경해보세요. 자. 자, 영상의 어떤 길이를 위해서 일부러 안 뜬다. <웃음> 너무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흐름만 보셔, 그럼. 흐름만 자, 이제 떴네. 아유, 미친놈들, 진짜. 야, 이렇게 되면 좋은 카드를 다 쓰고 없어가지고. 자, <웃음> 자 이거, 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세턴까지 랭업이 안 떴는데도 가능하다라는 모습 보여드리고. 요거 다음번에 빌찍눈 보여드릴게요. 어. 자, 삼성 크레이지러시 한번 갖다 꽂고 있고요. 자, 요거는 쓰레기죠. 쓰레기로 15만 정도. 야, 야 프레이 팩안 된다요. 야 이거 고소. 야 미친 고서 자수가 미친놈아. 야 프레이 필각 당하고 개 난리가 났네요. 야고서패야고서야 미친나이 자수가 고서, 미친나. 고서 삼성카드 세장. 아. 아마. 자 두드리 패버리자 이제 죽여버려 이거! 어디서! 아 필살기 아까워 체맞아 50만 트지는데 이거 아깝네 이거 고스 어? 필살기 넣어도 됐겠다 자야야 야, 아직 죽이지,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봐봐 자 일단 절명 필살기를 만들었습니다 필각을 당했지만 쾅 49만 원래 이렇게 트야 되잖아 근데. 사9만4십만 이렇게 트진다니까 어떻게 되는데 그럼 제마 몸이? 상대지. 여러분 댓글이 그냥 형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라 이러서서자 봐봐 29만 사천 나오죠. 지금 아직 뭐아서버프도 없었고 아이씨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자고 야 죽일 뿐나 죽이지 말라고 마! 자 이렇게 폐가 개 망해도 개뚜들 펼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폐가 이제 제대로 불리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해가 정상적으로 뜰 거예요. 정상적으로 떴을 때 삼성 철삭기가 얼마나 막깔진지 안멜보다 더 있으면 되지, 마가 자, 오케이. 아, 그래. 이렇게 뜨기. 이게 정상이잖아. 어? 자, 우리 떠도, 떠도 처음에 랭업 안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떠도 처음부터 랭업 안 합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야생에서 이제 초대받아서 할때 처음부터 막 랭업 체크를 하시는데 처음에 떠도 랭업 하지 마세요. 쓰레기를 좀버려야 왜냐면 쓰레기가 랭업 대프잖아뭔 말인지 알겠나? 쓰레기 한번 버리고 그 다음 세패를 받았을 때 좋은 패드 좀 들어왔을 거 아니야 1인기들 그게 랭업이 빵빵 올라가 줘야지 야이개 야야 라고 말했는데? 쓰레기만 들어왔다. 야 내가 정말 기가 막히네. 뭐, 이 정도 쓰레기라도 충분히 잡습니다. 충분히 바로 띠 들어가거든. 아, 근데 우리 영상 미리위에서한 번만 더 쓰레기를 버릴게요. 네, 한 번만 더 버릴게요. 잠깐만. 사실 여러분들 아시피 세턴째에, 세턴째에 확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 세턴째확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이유. 아,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세턴째확 들어가면, 아서 버프 올린 게, 버프 올린 게 세턴 동안 지속되잖아. 그래서, 요, 요, 1패, 2패, 3패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제? 그렇기 때문에 조심성이 있는 분들은 이, 이, 2패 때 이거 올릴 수 있어. 야, 패 좀, 진짜. 야, 이거 패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패가? 얘들아. 자, 아, 야 나쁘지 않아요. 저 농담이고. 농담 우리가 끝났어, 이마 자, 올라갔죠? 자, 일부러 제가 다이앤 거를 여기서 써버렸습니다. 써버리고. 자, 2패 들어갔을 때 절삭으로 바로 뚫어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지? 아야! 까샹, 깡상 깡, 샹! 만 자스가 32만 8 0 0 나오고 있고요 오! Go! 이렇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야 패가 이게 뒤에 서포트 패밖에 없다. 근데 자, 요거 한번 봐봐 이제. 레인 오브 블레이드. 어, 옹거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이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피 사이까지 만들면서 한번 해 봤고요. 어, 이번에는 안멜이 아, 어,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자, 간다. 절삭! 플레이어 보여 줘! 샥! 쭉쭉쭉쭉쭉 43만. 맞나? 43만. 13만 나오면서, 아웅! 아웅! 자스라! 48만! 어 봤지? 어. 암멜이랑 맞먹는 딜이죠. 암멜이랑 맞먹는 딜이고, 최고의 딜카드가 맞고요 절사기. 그 다음에 뒤로서 플레이가 암멜보다 더 돋보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암멜보다 더 돋보이는 순간 뭡니까? 바로 암멜궁보다 더 세죠, 이게. 한번 치볼게. 암멜궁은 왜냐면 브레이크에 막히가지고 49만 8천 정도 나옵니다, 제가 요거 한번 보시고,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오늘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헉! 다못 본다. 자, 야, 야, 살살 올려도 돼, 범픽, 막! 살살, 이미 올라가 있구나. 자, 간다 봐봐봐, 이거. <웃음> 글록 끼치마제? 싹! 훌라오! 빡! 49만 이천에 쫙! 딱! 98만 4천. 98만 4천요. 원초의 마신에서. 붙잡 자, 이봐 안멜 봐봐. 자, 안멜 거. 아무리 세도 결국 49만 에서 막히거든. 느낌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프레이가 안멜보다 더 좋은 이유. 온초의 마신 한정. 일단, 딜의 능력은 안멜과 같다. 증명 됐죠? 아까 삼성 절삭이랑 삼성 증폭이랑 딜이 같아요. 어차피. 같제? 그 다음에 쓰레기패. 안멜 전체이랑 일마 자세 해제기. 쓰레기. 그거로 둘이 딜거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근데 2패 때. 암멜은다 근접기라서 무적을 못 풀죠. 그래서 다이엔한테만 의지해야 되는데, 프레이는 2패 때 무적을 해제하고 때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패 넘어갔을 때 이제 궁들이 나올 텐데, 암멜 궁은 49만에서 막힌다. 근데 프레이 궁은 94만.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이 궁이 나가고 그 다음 뭐 아무거나 하나 툭 치면 끝날려요 그런 정도라는 거 이래서 지금 프레이가 원신에서 좋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아그 다음 에프레이또 장점 3패 넘어갔을 때는 프레이가 아군한테 버프까지 주제 자기 개성 때문에 스턴이 지나면 버프까지 받을 수가 있다 여러모로 참 괜찮죠 그래서 프레이가 PVP에서는 좀 찌밥이지만 새로 나온 마수전에서 정말 중요한 캐릭터고요 여름은간드 누나처럼 중요한 캐릭터고 원초의 마신에서도 최고의 딜러라 불만하다.